속보입니다.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근해에서 오늘 4월 4일 오전 6시 41분에 또다시 규모 4.92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틀 전인 4월 2일부터 오늘 4월 4일까지 연속 4번의 지진이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발생 중입니다. 일본 이즈제도와 오가사와 라제도 강진 이후 살리쿠에역에서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항상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입니다. 직년 12월 25일 이후 오늘 4월 4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약 3개월간 도쿠의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는 2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미야기현 앞바다에서는 2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런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일본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를 보면 약 3개월간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지마에서도 무려 1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진이 14번 발생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기에 매우 불길한 시그널로 봐야 합니다. 과거 지진 데이터를 조사해보면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진 이후에 살리쿠에역에서 강진이 많았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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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2023년 3월 초에 발생한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의 지진 이후에 예상되는 지진은 이번 달 4월에 후쿠시마의 강진입니다. 4월 6일 보름달이 있고 오늘 발생한 오가사우라제도 지치지마의 지진 등을 고려해보면 가능성이 높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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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 돌아와서 2023년 3월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지진 이후 시즈오카현의 스루가만의 지진은 도카이 대지진의 진원으로 주의가 필요함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